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찬웅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만큼 올랐고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24일부터 공개가 됩니다. 지금 관련 보도자료 보고 계신데요. 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로 작년 대비했을 때 2.4%가 증가했고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1.8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할 때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작년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동결되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부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부세 납부를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세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 부분에서도 완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동결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산공제도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는 최대 1,350만원인데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제 주택 금융 부채 공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있다면 이것도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무주택이나 일주택자 실수유자에 한해서 공제주는 거지만 이렇게 어쨌든 공제를 통해서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고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동결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피부양자 박탈은 이 탈락자는 크게 늘지 않고 좀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24일부터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이제 29일날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되겠죠.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데 4월 30일이 토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4월 29일날 고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주요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각각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1.83%포인트 하락한 17.22%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작년 대비 1.83%포인트가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락은 뭐냐면 어 실제로 공시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죠. 다만 올해 작년 공시가격에서 17.22%가 올랐고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19.05%가 올랐는데 이 인상률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그 인상률이 하락했다라는 거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 도별로 변동률을 보면 주목할 만한 게이 세종시가 작년도에는 재작년 대비 70.24%로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4.57% 그러니까 되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집값이 조금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더라도 작년은 70.2%였는데 올해는 71.5%, 작년 대비 1.3%포인트가 재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에 좀더 가까워졌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관련된 제도가 전체 67개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세금적인 측면이나 뭐 건강보험료 아니면 복지제도 이런 곳에서 부담이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한 거죠. 그 기준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금년 중, 올해 중으로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해서 검토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급성이 높은 제도는 뭐가 있을까? 자산세, 종부세,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한 거죠. 그러면 보유세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자산세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같거나 만약 작년보다 더 낫다면 그때는 올해 가격을 적용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다면 올해 것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과표를 작년 걸 쓰니까 이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재산세 특례세율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는 이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구간마다 0.05%포인트를 가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주택의 약 93%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세 마찬가지로 세 부담이 완화가 되겠죠. 입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왜냐면 자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을 올해 것이 아닌 작년 것으로 적용하니까 세 부담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새롭게 이제 정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약 6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니까 이 6만 9천 명이 과세 대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정부세 총세액도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한해서입니다. 총세액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표 보시면 만약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이때 과세가 되는 인원수는 약 21만 4천 명이고요. 총세액은 4,162억이네요. 그런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과세가 되는 사람들은 14만 5천 명 정도 총세액은 2,417억이니까 과세 인원은 뭐 전체적으로 6만 9천명이 감소가 되는 거고 총세액은 1,745억 원이 감소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도 2022년 6월 1일 전에 그러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 주택을 다 매각해서 다 처분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에도 종부세 과세 표준을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시키니까 이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은 좀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겠죠. 그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납부위의 제도도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은 있거든요. 이제 연령이나 소득, 세액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령은 60세 이상이고요.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 그러면서 총급여, 소득을 말하겠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그러면서 세액, 이 세액은 종부세를 말합니다. 이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을 넘었을 때이 경우를 충족한다면 이때는 에 납세 담보를 제공했을 때 양도, 증여, 상속 이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그때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 해서 이렇게 현금 여력이 좀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에는 정부세 부담도 좀 줄게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부분입니다. 건보료도 정부세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건보료 부담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특히 지역가입자분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가 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할 때 활용되는 과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작년보다 더큰 폭으로 확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먼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서 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지역가입자의 건물을 산정 과세표준도 동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 재산세 과표를 그대로 가져다 쓸 거니까 물론 이때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공제액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직장 가입자 부분을 강화시켰거든요. 좀 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7월 달부터 2단계가 시행되는데 그렇게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서 최소 500에서 최대 1,350만 원을 공제해 봤는데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 경우는 아래에 나와 있네요. 실고준 목적으로 부채가 발생했을 때 무주택자가 전세 월세를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 실고준 목적이 확실하다면 주택 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서 건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현재 지금 입법 예고 중인가 봐요. 아마 곧 시행이 될것 같은데,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제출금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표 이만큼을 공제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지역 가입자 중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동결되고요. 그러면서 재산 공제액도 확대되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재산 보험료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 이거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 탈락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피부양자 제외 여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재산세 과세 표준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재산세 과표를 작년과 똑같이 동결시킨다면 피 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분도 그만큼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과표가 5억 4천 이하라면 음 개인의 총소득이 3천 0백 이하일 때는 피 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7월부터 조건이 바뀌죠. 2천만 원 이하로 그리고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 이하라면 개인 총소득이 천만 원 이하일 때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넘어간다면, 그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근데 이 과표가 동결되면 올해 과표가 9억 넘었더라도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2단계 부과 체계 개편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시행되는 거 아니고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타 복지제도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유세 완화 방안, 건강보험료 완화 방안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참고가 겁니다. 저는 향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에 소유자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출받아가지고 검토 반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4월 29일날 결정 공시할 예정이고요. 이때 결정 공시가 될 때에는 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이 산정하게 된그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 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 자료도 함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왜이 금액으로 평가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4월 29일 날 결정 공시가 된 이후에는 5월 30일까지 한달 정도 기간에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왜내 집은 이렇게 싸게 평가했나요? 왜내 집은 이렇게 비싸게 평가했나요? 라고 이의신청을 접수받고요. 신청이 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말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 3월 24일부터 2022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기간에 반드시 내 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을 알아야 올해 자산세나 종부세를 얼마큼 부담할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 집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양도할지 증여할지